상세기 16장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래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국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2절 사래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래의 말을 들으니라. 3절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그 여종 애굽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처불어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4절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5절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건을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사이에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 라. 6절 아브라함이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하갈를 합대하였더니 하가리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샘물곁곧술길샘 곁 곁에서 그를 만나. 8절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수아에 복종하라.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 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14절 이름므로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15절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16절 하갈이 아브람에게 라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